살다살다가 제가 냉면을 화장실에서 뜯을 날이 올줄 몰랐네 이게 냉면이 왔는데 아, 이거 국물이 다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 있는 국물을 다시 끓어다가 면을 여기에 넣고 했는데 봐봐 아 이게 다 이렇게 개박살 나 있는 거지 제 인생 처음으로 국물 없는 냉면 먹기 생겼네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점심을 조금 푸짐하게 이렇게 시켰더니 포티만할것 같아 와국물 a m 니까이쪽맛 없네 이 <놀라> 개 이럴 때 직원들도 모르는 건 여기 옆에 가게에서 알겠지 어? 이거 왜뭐 찍어? 你 这个对吧？啊，然后这个是咖啡吗？然后我问一下，这边这里旁边有疫苗吗？哦，疫苗打疫苗。哦，前面往直走有医院，哦，可以。好了吗？啊，谢谢，谢谢。你把它打过去就行了。啊，谢谢。 여기가 원래 백신 접종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는데, 문이 다 잠겨있네. 아인도 보면은, 있긴, 있... 아, 이게 접종할 수 있는 곳은 있는데, 확실히 사람이 없네. 일단 병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급해서. 광저우도뭐 상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에. 세 번째로 큰 도시니까 어, 여러모로 다잘돼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여전히 아파트는 조금 가슴 아프긴 하네 상하이에서 쓰던 어플리케이션 여기다가 그대로 쓰니까 또 되네요 어, 이거 신형인데 나름 예, 광주가 되게 신기한 게 하루에 확진자가 두세 명밖에 안 나온다 그랬는데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은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역시 공산당은 하라고 하면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핵산 검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핵산 검사하는 구역이 되게 많아요. 다 무료긴 한데, 그 정도로 검사를 조금 많이 빡세게 한다? 광조어는 조금 알아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나이면 어? 네 돼, 돼, 돼, 돼. 너무 나요 어. 매우 유예, 거의 네, 네. 아. 어. 한국인이라서 여기 중국 어플리케이션에 아무것도 등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회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되고, 다안 돼가지고. 우선 내일 공항에 가서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12시 출발이니까, 한 4시간 정도 일찍 가가지고, 가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백신, 뭐, 100원에 맞춰준다? 약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들렸는데. 100元, 广州酒家集货券.快点过来接种吧. 안녕, 这个, 다이며. 거의요? 와이거리네, 거의吗? 아? 와이거리요. 아이 뭐야나 어. 어? 쉬어, 병원. 역시 외국인은 안 된대요. 오늘 광주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관광지를 많이는 못돌것 같고 시간이 촉박해서 광주랑 선전에만 있는. 삐엔동 아저씨들이 이제 그 위에 우산 쓰고 사람 태우고 택시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선전에 있었을 때 한번 타봤었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었어가지고 어 저걸로 한번 움직여볼까 한번 생각 중이에요.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 Hey. 永庆坊多少钱？啊，永庆坊不知道。啊，好。来来来。啊？永庆坊啊？啊。荔湾区啊？你去得了？啊？很远的。啊？荔湾区啊？湾区？荔湾区啊？这海珠区啊？什么意思？很远的。很远，很远。荔湾区？什么地方啊？荔湾区啊？这里。这里。 아? 원吗? 원呐如果我要去这里的话这里高德这个啊 응. 그때는 멀리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건가? 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곳에. 왔는데, 한국어로는 영경방, 영칭방. 이런 거 보려고 유명한 건 아닐 것같은데 일단 건물 자체는 다 일본풍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풍, 중국풍 그런 느낌이 조금 살짝 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상하이로 치면은 약간 신천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막뭐 마실 것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그냥 뭐 건물 이쁘고, 이런거 막 하네 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야오, 게워> 거 <이거. 목소리도> <한국어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可以양양 개吗? 양개啊太너了 타이 약了. 啊 아, 아, 아, 아.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침 마다 엄마가 딸기 얼려 가지고 만든 쉐이크 같은 그런 맛이 나와 와.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와. <웃음> 아이 가방에다가 만든거구나 아 가방처럼 매는거구나아 음 귀엽다 저렇게 만들어주고 하나에 10원 두개 만들어줬으니까 20원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찍는거 보니까 왜유명한 아 그나저나 이게 너무 덥네. 상하이도 이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하이 여기 지금 온도가 37도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어, 사진도 많이 찍으러 오고, 뭐가 예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여기가 어이소룡씨 아, 이런 거를 다 저장해놓는 그런 곳인가 보구나 중국이쁘 네. 이쁘다 중국이쁘다중국이쁘다중국이 <웃음> <목> <목소리도>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사진을 찍지? CDs> 어, 뭐, 데다가, 어 이거? 아,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이거이거이거이이거이거이거이거 간주에 빙덕 넘어질 위험이 있는 집이라는데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실실. 시 날씨가 더우니까 진짜 옷을 벗고 싶은데 옷을 벗으셨네 광주 미용실 어, 여기는 커트가 25원인가? 한국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겠네한 4,000원에 서 5,000원 정도. 아, 거지 아저씨 사시는데. 와, 여기 는 무슨 신발이 59원이야? 저기 멀쩡해 보이는 신발이 59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만원 정도? 여기 있는 게다 만원이에요.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약간 조금 그냥 시장 같은 느낌? 이쪽? 어 이쪽으로 가라는데 로봇 청소기 되게 신기하다. 여기는 지금 핵산 검사한다고 이렇게 사람들 기다리는 것 같네 우민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찍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 이것은 무엇일까이것이것이 한 10개가 넘어요. 여기도 취두부, 저기도 취두부, 그리고 저기도 취두부. 근데 심지어 모든 취두부 집에 사람들이 많아.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취두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요 나가서 취두부, 토쿠호, 허우치마, 취두부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여기 상사가 취두부로 엄청 유명한 곳이었어요 었 에이 거지 아저씨가 여기 쓰레기통에서 계속 주워 먹고 막 그러니까 아 이게 좀 그래 가지고 어차피 취두부 한번 먹어볼까 했었는데 었 겸사겸사 취두부 하나만 트라 해보고 나머지 아저씨 다 드려야겠다 먹어 이잖아시한부시완 취두부 어뭐어뭐뭐뭐뭐뭐 리부시완 취두부 어. 어. 어? 어? 거지 아저씨도 추드부를 싫어하시네 어떡하냐 여기 또 다른 또 거지 아저씨가 있는데 좋아이스니시환츠 추두부 마 해준다 그래도 싫대. 대가 없이 준다고 생각 안 하겠지 아저씨야 할머니야 어,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야하오 니시환초 추두부 마 추두부 시완 추두부 추두부 야오츠 마 야야야 치..라일라이 아, 초두부 어 뭐지? 왜 안먹지? 나도 초두부 하나만 먹고 싶다고? 아니 진짜 이거 초두부 하나만 하나만 먹어보고 싶은데 하나만 아또 어, 거지 아줌마 발견했어 아아 거어있스 니시원치초 두부마? 초두부 초두부 야오치 초 두부마? 我给你买买一碗给我是哦哦哦哦一个臭豆腐我吃然后我给你全部可以吗好吗稍等一下我给你臭豆腐好吗来来来到长沙吃长沙臭豆腐等于一百你好臭豆腐一个长沙就能吃到正的长沙臭豆腐 天下美食人间美味多少钱八臭豆腐提示的臭豆腐十五湖南省委制的臭豆腐请大家擦亮眼睛由长沙空运而来不好吃现场免费啊不正中当场开现金一万可以可以目前市面上有假冒我公司的臭豆腐请大家擦亮眼睛注意了 okay. 知道，到长沙不吃长沙臭豆腐等于白来。现在不用去长沙就能吃到正宗的长沙臭长沙火锅店臭豆腐。我们的臭豆腐由长沙空运而来，请大家擦亮眼睛，注意了，毛主席亲自批示的臭豆腐，湖南省委招待贵宾的。好，谢谢。 哇这么错没关系 아? 你買件超時機嚟選選我試試就係啊買買啊好是切這個 아, 이스가 부족하죠. 아. 아하, 니 많이 된대셔. 오, 신돌아. 어. 어우. 진짜 맛없다. 금방 그 취두부가 한국 돈으로 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길거리에서 음식 주어 먹는 거보다는 내가 사 가지고 주는 게 낫지. 아, 근데 이게 무슨 맛일까? 하수구에서 수영하고 온것 같아요. 베링 입맛을 이걸로 한번 달래볼까? 새우인가? 새우가우우 어.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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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만 넣은 것 같은데? 한 새우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새우를 뭉쳐놓고 푹삶아갖고 이렇게 주니까 되게 맛있어요 통통 튀기고 되게 맛있는데 아쉬운 거는 두개 날씨가 너무 덥다 두 번째 자리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콜라가 필요하다 콜라 찾으러 가야 돼 더 살펴. 산파. 와. 아, 아. 이제 광주의예 광주 대광조 타워로 한번 날아가 볼게요. 뼈, 여기? 어, 어, 저 어, 저거, 저거... 저게... 저게... 저게... 저게... 저거... 저 안녕하세요? 저거... 저거... 저거... 아거 저거... 저 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만원 주고 왔는데 예쁘긴 예쁜데 뭐 딱히 감흥이 별로 없는거 100위안에서 200위안 한 2만원이랑 4만원 정도 내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을 바에는 제가 봤을 었땐 그냥 여기서만 영상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예뻐 충분히 예뻐 광주를 대표하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TV 송신탑 중에 하나래요 최고 전망대이자 뭐 조명쇼?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도 확실히 색깔 바뀌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 저기 보면은 우와 약간 여기가 해운대에서 이렇게 찍어 보진 않았는데 해운대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앞에서부터 지금 배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대단한데? 배배 배 타는 것도 지금 한 3만원 하더라고요 3만원 주고 배 타는 거? 굳이? 저기 반대편으로 가는 그 지하철이 이광저 타워 안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아 어, 여기 진짜 복잡하다 어, 가는 방법이 되게 쉬울 줄 알았었는데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여기 라인이 진짜 많아요 라인도 많고 내가 한 직원 다섯 명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 갔다스리어조바 조빠바? 어 민카이요? 어다 不是这里就是你要去酒吧街吗还是酒吧肖欢你现在等一下下一个返回去广州塔然后上去哦上去哦上去下一站下车下一个下车坐这边坐这边坐总站 도착을 하자, 택시 기사님이 알려준 그 사람이 알려준, 택시 기사님이 알려준 곳 제가 알아본 곳다 여기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굳이 안 타도 되는데 계속 지하철을 타려고 그랬고 시간을 낭비했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걸으니까 운동되고 좋네요 저기 보이는 저큰 동상처럼 보이는 거저 도로 저기 빛이 원래 나야 되는데 오늘 빛이 안 나네 되게 이뻤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진으로 봤을 었 때도 되게 이뻤거든요 만약에 여행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 근데 나는 상하이 그리고 광저우도 생각하고 있다 하면 은 그냥 둘 중에 한 곳만 가면 될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제가 느꼈었을 때막 그렇게 막 별다른 차이 있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갑자기 바리피어 기차 거리 옆에 바로 이렇게 술집이 있네. 또 저기엔 파이인데 지금 시 밑엔 쉬어. 페이지. 哦啊什么喜欢哪一种风格我带你过去看一下可以可以可以也可以啊嗯先先不用买先不用买对先看了啊六是八一只就是八啊没事没事不用管因为我需要去酒店快一点点那我追所以你要在这里消费 이거 타니要消费十二어지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지0 0 500. 500. 500. 5지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0 500. 0 0 1 0만원0 0 100. 100. 100. 100. 1 0 이게 눈탱이를 제대로 치려고 그러네 2층으로 가는 곳 2층으로 가서 뷰 보면서 술 마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맞나? 어? 한국말이다 어, 어차피 뭐 영어로 다 읽을 수 있고 엄청 귀여워 토기 생각보다 귀여운 감성을 좋아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만 파는 거일 거 아니야. 응. 이거는 거의 쪼마 거의야, 거의야. 아, 아. 거의 빵호 퇴전 거 이거는 왜 커거? 야마도 라이 배 이거? 응. 응. 아. 이거 이거 야마 0요 30요 30이거야. 이거 응. 와, 생각보다 큰데? 75원. <놀람> 한국 돈으로 한 14,000원 정도? 에킬라에 그냥 레몬 섞인 것 같은데 망고라고 그랬었는데 레몬이네 사진이랑은 많이 다르긴 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중국이니까 음 되게 맛있어 중고기 맛도 나고 어, 되게 맛있어요 레몬골에서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바로 숙소로 들어가가지고 잠 자고 한 7시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타러 가서 이번에는 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칵테일 옆에 보면은 무슨 스프 같은 게 있잖아요. 진라면 스프 맛이 나요. 제가 원래 땀이 잘안 나는 편인데 어 옷이 저의 새로운 도전 응원해 주시고 공항에서 뵐게요. 빠이. 세세. 아 국민들 진짜 많다.